전원로 끌고 갈게요 던전 구석한 데에다 모아놓을게 어? 시체를 들고서 텔레포트를 탄다면? 시 들고 텔레포트 탄. 타... 면 어? 어? 어? 어? 시체가 텔레포트 되는데? 잠깐만 어? 어? 이런 시대한 경우를 봤나? 뛰어. <웃음> <웃음> 오, 끝.